에이든님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럼요 올해도 열심히 일해야죠 신년운세 올해 거 보셨어요? 아 딱히 뭐볼 필요가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아니. 에이든의 신년운세 타로 보러 가봐요 음, 누가 봐주면 돼요? 에이든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레이라 밖에 더 있어요? 레이라 아니에요 아 근데 같은 레시는 맞다 일단 가볼게요 쉬슝 어우 조명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운세를 알려준다는 무르 무르 무르 무파야 레이몬드 아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네요 뭐제앞자리긴 하지만 <웃음> 모험가 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심 레이몬드입니다 아! 아 타로 맞은 사람이 아! 당신이구나 바로 저입니다 아저 돌아갈게요 이게 좀 궁금한 거 없어요? 아 궁금한 거? 아, 있긴 한데 신년 저 나름의 목표로 전투력 5만을 목표로 세웠는데 네. 지켜질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운이잖아요. 그쵸. 운이 중요하지운 궁금합니다. 올해의 운이 어떨지. 네. 올해의 어, 운. 제가 바로 봐드리겠습니다. 오오오. 오. 어, 넘기는 거 보니까 어, 조금 했어. 한두 번의 시씩 아니죠. 왼손으로 네. 한 장씩 세상을 뽑아주시면 됩니다. 확실하신가요? 네? 아니요 잠깐만요 이미 늦었어요 아 뭐야! 아, 왜 물어봐요! 돌리킬수 없어요 돌리킬수 없다니 운명은 정해져 있는 법 강화 시도를 누르면 이미 도전은 끝난 겁니다 자 2차 2신년 전반적인 운사를 알려드리죠 초반기 뭐 이거? 뭐? 접시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 많이 드시나 보네요 아, 몸무게가 늘어났자이 카드는 무언가가 모자르다는걸 알고 있어요 모자르다고요? 모자르다한 는걸 말해주고 있어요 <웃음> 야 그만해 <웃음> <웃음>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좋은 소식이요? 차로는 카드가 거꾸로 나오면 뜻이 다르게 돼요. 어. 그리고 지금 제 기준에서는 거꾸로 돼 있어요. 이 말은 뭐냐? 네. 모자라지가 않다. 크으. 자, 그러면 모자라지 않은 게중반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? 아, 그렇죠. 그 일단 혹시. 제가 뭐, 아직 펄은 두둑히 갖고 있습니다. 좋아요. 밤하늘의 펄. 두 번째 카드. 이건 뭐야? 6이야? 9야? 6이죠. 6! 오, 다음에 6? 잠깐, 당신 뭐 보는 거예요? <웃음> 뭐야 이거? 몇번불 해주세요 이미 늦었어 손닝 페이퍼요? <웃음> 당신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세이지인가? 뭔가 좋은 일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좋은 일.. 야, 모자르지 않은 거니까 좋은 일 뭔가 쓴 만큼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쓴 만큼 들어오면 제가 환상마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.. 지 환상마에 기운을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아. 기운아 <웃음> 마지막 카드 네. 가기 전에 동작 시만 밑장 빼기냐?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왜요? 뭔 소리야? 제가 복제비를 받지 않고 있으니 그만큼의 모험가를 해주시죠. 모험가님께 퀴즈를 내주세요. 야, <웃음> 내가 미리 매수해놨지. 아또 이렇게 또 내가 또 당하네. 당한... 아, 이럴 거면 미리 좀 말해달라고요. 신년원세 컨텐츠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몸으로 말해요. 오랜만에 또 몸으로 말해. 보실게요. <목소리> 음... 끝까지입니다. 자, 쿠. 목재비 잘 받았습니다. 마지막 카드를 알려드리죠. 마지막 카드, 오! 키스미 다링 키스미 키스미 투나어 가까이 갔을 때그 노래 불러서 짜증나요 진짜 <웃음> 아 귀에서 막아 <웃음> 어, 마지막 카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 똑바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좋은 뜻이 똑바로 있다 는 거는 좋다 이 카드가 무슨 뜻이냐면 더 좋은 관계 어? 더 돈독한 관계 더 깊은 관계 깊은 관계구나 몸 갖는 애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자, 모험가님 2022년 기대해 주십시오. 올해도 달려갑니다. 레이몬드, 오늘 기부처사 나왔는데 네. 모험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레이몬드입니다. 저희 인트로 다시 찍는 건가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시 m 레이몬드입니다. 2022년도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세요. 레이몬드도 달려갑니다. 저도 달려갑니다. 그럼 안녕! 끝! 뭐가 궁금하세요? 자, 금전운, 재물운. 아 이제 본심이 들어가시네.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아, 이 사람 용하네.